내이름은김기록부산에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게 나이게. 나이게. 나게 나이게. 나나에게나에게나청게능력이 생긴 이같나기게기이게 나이게. 나 거리에서 부산 깡 냄새 맡는 갈매기 센서. 부산 깡, 부산 깡, 여기 있다. 다가오는 부산 깡을 뻐는 쪽으로 감지하는 초감각, 여기 있다. <웃음> 갈매기야, 부산 깡 먹다. 끼러끼러 각양 각색의 끼룩. 갈매기를 따라. 강을 향한 엄청난 식탐! 음... 마이초! 성칭권을 단숨에 골파하는 비행능력! 알맥기가 와... 와... 좋아하는 고생! 으아! 수아 으아! 으아! 환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으아! 으아! 재미있 <놀람>